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복습을 좀 해주시면 학습 효과가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 운송증권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무역 거래 조건과 무역 결제제도로 들어가, 들어가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무역거래조건은 한두시간에 걸쳐서 이어지겠고요. 그 이후에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제도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 무역거래조건과 무역결제제도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무역거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출입 절차에 있어서 무역업자는 시장조사, 거래상대방의 성적, 물건의 특정,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등의 특정, 출하 선적 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또 포장, 운송방법, 운송경로 등을 특정해야 되고 가격, 위험부담, 책임부담 등 각종 무역 거래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건을 선적하고 적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무역실무상의 일반적인 수출입 절차를 마친 이러한 순서로 수출입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무역거래 조건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 IC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정된 인코텀즈입니다. 어, 인코텀즈 외에도 무역거래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규칙이 있는데요. 어, 미국의 경우에는 계정 미국 대외 무역전이 어,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 9 9 0있고요 또 미국의 통일상법증, 유니폼 커머셜 코드가 어, 보통 적용됩니다. 어, 그 외에도 CIF 계약에 관한 어, 바르샤바 옥스포드 규칙과 같은 국제 규칙들이 있고 이와 같이 이제 각국이나 그 개별적인 규칙에 의해서 어, 무역거래 조건이 정해집니다만 어, 이러한 것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일한 것이 인코텀즈라고 하겠습니다. 어, 인코텀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입니다. 예, 2019년 9월 10일 ICC에서는 인코텀즈 의8차계정인 인코텀즈 2020을 공표하여 2020년 1월 1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 즉운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 등의 분담과 부담, 같은 비용의 배분과 위험을 이전, 물건의 위험이 언제 매수인이 이전된 지 해당되는 것인데 또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무역거래 조건은 물건매매계약서에서 FOBC, FR, CIF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을 중급법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1955년 ICC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8개국에서 10개의 주요 거래조건을 비교했는데 모든 국가가 동일한 거래조건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 달라는 얘기죠. 특히 일본은 거래조건에 의하면 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어검토 그 대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 보고 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제정하게 되는 ICC에서 무역 거래 발전을 위해서 1920년 거래 조건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1936년 6월 정년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공표하게 됩니다. 어, 1936년 제정 이후에, 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를 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어, 부르고, 이를 줄여서 인구통지라고 부릅니다.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 간의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각각 조건에 따라서 11개 조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지금까지 1936년에 제정이 되었다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개 10년 주기로 어, 개정을 해오고 있는데 1953년, 67년, 76년, 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다가 2020년에 개정 보완된 것이 가장 최근의 과정입니다. 아, 잠시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그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무역의 개선, 거래관습과 법제의 국제적 통일, 상거래에 관한 국제 분쟁의조정및 각국 사업단체와 실업가의 연락제휴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경제협력기구입니다. 1920년에 설립되었는데 창설 이후 세계통상의 장애제거에 노력해 왔습니다. 인터콤즈, 신용장 통일규칙, 추심 통일규칙의 제정 등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프랑스의 파리에 있고 각국의 그 나라의 원이 조직한 국내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정한 인코터논즈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협약과 같은 법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매매 계약이 될 수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매매 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때 계약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통상 수출 가격은 본선 인도 가격이나 호비 그리고 수입 가격은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조건인 CIF 가격이 기초하기 때문에 인코어텀의각 조건은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을 상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코텀즈의 열를 연세가지 기준은, FOB와 CIF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변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코텀즈를 포함하지 않는 국제 물건 매매 계약은 찾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그 인코텀즈, 인코텀즈 2020의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CC에서 발견한 인코텀즈 2020은,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번째가 인코텀즈2020 안내, 두번째는 모든 운송방식을 위한 규칙, 세번째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네번째는 조항별 규칙 비교, 이렇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 조건로 으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복합운송과 같은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이면 규칙은 소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FAS, FOB, CFR, CIF 등 4개 조건이 있습니다. 어,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현재는 어, 각 11개 조건의 시작 부분에 사용자를 위한 어, 설명문을 두고 그 후에 매도인의 의무 10개 항목과 매수인의 의무 10개 항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어, 인코텀지 2020의 무역거리 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터미널 인도를 도착지 양하인도 DAT를 DPU로 변경을 했습니다. 두번째, CIP와 CIF의 적합원 부보 수준을 차별화해서 어,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와 CIF의 부보 수준을 모두 ICCC로 규정을 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에서는 ICCA로 부보 조건을 강화하고 CIF에서는 ICC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ICCA 조건은 적합보험에서 전미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번째, 각 조건내의 10개 조항 A1에서 A10, B1에서 B10의 순서와 종문표제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네번째,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소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왕 관련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선적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 인코텀지 2010과 2020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요. 어, 먼저 FCA 본선 적재 기재 선하증권의 경우에 어, 인코텀지 2010에서는 없던 규정인데 2020에서는 FCA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선적 부의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비용 규정은 인코텀즈 2010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개별 인코텀즈의 여러 부분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CIF와 CIP 간 부보 수준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어, 2010에서는 CIF 규칙과 CIP 규칙, CIP 규칙이 어, 협회 적합 보험 C 약관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비해서 어, 2020에서는 CIF 규칙은 C 약관, CIP 규칙에서는 ICCA 약관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제3자인 운송인이 물품 을 운송하도록 했는데 비해서 2020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제3자의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 운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DATS DPU로의 명칭 변경에서는. 인코텀즈 어, 2010이 DAT로 되어 있던 것을 2020에서는 DPU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어, 또,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에는 없등 규정인데, 어, 보안 관련 의무가 A4, A7에 추가되었고, 비용 조항에 대해서는 A9, B9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인코텀즈 어, 2 0 1 0에서는 개별 인코텀즈 인코텀 규칙의 첫물리의 사용 지침이 있었 반면에 2 0 2 5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 Exploratory Notes for User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은 인코텀즈의 인코텀즈 2020은 1 1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W 조건은 공장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은 어, 지정인도 장소 지정 인도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는 그 지점에서 물건을 수령용 차량이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이 처분하여 둠으로서 인도해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 해소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어, 지정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군의 영업, 구장, 영업 분야, 공장이나 창고일 수도 있고 영업군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수령용 차량이 적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재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고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령용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 훼손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 설명문에는 매도인이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권에서 일어나는 적재 작업 중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설명문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을 영업군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중의 비용을 누가 보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EXW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건을 수령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설명문에서도 인도는 물건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을 처분하여 논 때에 일어나는 어, 그때 위험이 이전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 보험계약과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매수를 위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 시간과 인도 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물건의 인도를 수행하는데 어,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W가 11개의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 다음은 FCA, 운송인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도인은 어, 물건을 지정인도 장소, 즉 지정인도 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는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하게 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 훼수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 인도 장소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보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 장소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정 인도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영업군의인 경우 물건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매도인의 영업군의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 인도 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할 몸임때 인도됩니다. 어, 또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군에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 1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군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되고 위 2의 경우에는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어,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조건을 연속매매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EXW를 제외한 10개의 조건은 모두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코타 m 즈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에서만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코타 m 즈 2020에서는 이 조항을 FCA, CPT, CIP, DAP, DPU, DDP로 확대하였습니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관는 의무는 수출 통관는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요 매수인은 그 증거를 수령하려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건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설계 예를 들면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 통지의무와 관련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정된 운송인 또는 제3자 이름 합의된 인도 기간 내 운송인 또는 제3자가 물건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에 있는 경우, 경우에는 그 선택된 시기 어, 지정 인도 장소 내에서 물건을 수령할 지점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에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CPT 운임지급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도인은 지정 인도 장소 또는 그 지정 인도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에서 물건을 매도인과 운송계약 어, 운송계약 그 어, 까지 운송 계약에서 지정 목적지가 정되어 있으면 지정 목적지 또는 그 지정 목적지에 합의된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지점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하으로을 인도해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밀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통관과 관련해서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합니다. 또 음,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적합보험계약을 얘기합니다. 어, 인도무와 관련해서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의 물리적정류를 이전함으로써 물건을 이전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그 인도 장소로부터 지정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어, 조달해야 합니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이 되어야 하겠죠. 또 CPT에서는 물건의 인도 장소와, 인도 장소가 위험 이전 장소인데요. 물건의 인도 장소와 물건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와 위험은 인도 장소에 서유이지지만 매도인은 물건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송 서류의 제공과 관련해서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대한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운송 서류와 계약이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 서류를 수령해야 하고 운송 서류가 유통,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수호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 다음은 CIP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지정 인도 장소, 뭐 물론 그 인도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을 때그 지점이고요. 이러한 지정 인도 장소에서 물건을 매도인과 운송 계약, 에, 계약에서 어, 합의된 지점, 장소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이 멸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아,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의 무가 있습니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인도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 지점 목적 지점까지 매수인 물건의 멸실 흡성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부보 조건은 ICC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 조건으로 저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굉장히 그 조건이 높은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을 어, 보험금액으로 해야 하고요. 보험계약 통화는 매매계약 통화와 동일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코탐지 2010에서는 보험부보 조건이 ICCC였으나 인코텀지 2020에서는 부보 범위가 ICCA로 강화되었다는 것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조물의 경우 ICCC로는 부보 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도인과 관련해서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의 물리적 정류를 이전함으로써 물건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 장소, 어, 음, 인도 장소가로부터 지정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 합니다. 어,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운송 서류가 계약에 일치한 때에는 그 운송 서류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어, 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어, 수통의 그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 인도 장소와 목적지를 구분하는데, CIP에서는 물건의 인도 장소와 물건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 인도 장소는 위험 이전 장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도와 위험은 인도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건의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라고 있는 부담이 아닙니다. 또, 어, 인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DAP, 즉,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 그 지정 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 수단의 실효된 채, 양화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하여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를 해선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AP에서는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 인도되기 때문에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건을 양할 필요가 없고, 어,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 계약에서 인도 장소에서의 양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는 한 매도인은 그 양하 관련 비용을 별도로 매수 있는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과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가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타인에게 운송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송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수행 합니다. 어, 서류 제공의 무와 관련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어, 수령해야 합니다. 어, 어, 오늘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 인코터음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 인코터음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어, 국제무역거래에서 정형거래 조건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 인코텀즈의 조건이 11가지가 있었는데 이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 다음 시간까지 이어집니다만 여기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별로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공기점이 각 조건별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어서 도시가 시키고 어 여기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인코타즈제에 대한 것은 관세사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선화증권에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공부합니다만 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 공부 이후에 어, 좀더 깊이 있게 교재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대의 해상 운송에서는, 해상 항공 운송과 같은 그 유형이긴 합니다만은, 어, 그, 브레이트 포워드의 업무와 어, 관세사의 업무가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어,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 장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그 사라진 권은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